자찬양하여라 아, 천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완유에 죽게 포근한 날개밑 늘품 주 시는 주님 성도 들어 주 님의 뜻 안에서 내소. 자 아,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아아메